굉장히 좋은데 먹어볼까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 예리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산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관찰해볼 건 바로 우리 꿀벌 친구들인데요 우리 꿀벌 친구들은 요런 봄이 지나고 이렇게 여름이 다가올 때 화분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꿀벌이 화분을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화분을 어떻게 채취할 수 있는지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비를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셋 어, 장비를 착용을 완료했습니다. 를 근데 꿀벌도 쏘이면 굉장히 아픕니다. 진짜 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아파요. 네, 그래서 꼭 이렇게 장비를 꼭 착용하고 쏘이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꿀벌 관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꿀벌 친구들을 소개합니다. 야, 굉장히 많아요. 지금 여기에 다섯 통 정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뒤쪽으로 열이 어두 통이 더 있습니다. 자, 우리 꿀벌 친구 여기 화분 채찍입니다. 화분 채찍이. 어 우리 꿀벌도 많죠. 그래서 요거를 내려줄 거예요. 이렇게 조심해서 내려주면 이 초록 검정색에 여기 밑으로 이제 화분이 들어옵니다. 꿀벌이 화분을 어떻게 갖고 오는지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꿀벌 화분을 들고 있는 녀석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꿀벌 한 마리가 있는데 여기 노란 다리에 노란색이 보이시죠 네, 여기 꿀벌이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화분을 들고 온 겁니다 여기 보면 은이 친구가 화분을 많이 들고 있어요 바닥에 있는 친구도 보이시나요? 왼쪽 다리에 붙여있는 오른쪽 다리가 자 이렇게 화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꿀벌 친구를 가까이 서 보고 있으면 엄청 신기해요 우리 꿀벌 친구들이 화분을 얼마나 가져다 와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 우리 꿀벌 친구들이 화분을 가져다 줬습니다. 요거 보면은 되 알갱이가 진. 오, 이렇게 생겼어요. 참 신기하죠. <웃음> 제가 한쪽에다 몰아 볼게요. 우리 꿀벌 친구들이 가져온 화분들이에요. 여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. 오. 노란색으로 <웃음> 되어 있죠. 되게 신기합니다. 여기 꽃에서 나오는 거를 이 녀석들이 몸에다 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. 오. <웃음> 제가 한번 만져 볼게요. 느낌이 어떤지 자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고 느낌이 어떤지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오오 오,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꾹꾹 뭉쳐지면은 더 부드러울 것 같은데 제가 크게 하나 뭉쳐 보겠습니다 오 제가 한옥큼 해서 동글동글하게 말고 있는데요 와 느낌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약간 여러분들 액체, 액괴라고 하죠? 액체 괴물, 막 이런 거, 그런 느낌? 어, 그런 거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요. 지금 요런 거 보면은, 와, 이 느낌이 촉감이 되게 부드러워요. 와, 신기하다. 되게 엄청 부드러운 약간 가루를 모아 놓은 듯한?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와, 신기하다. 어, 느낌, 촉감이 너무 좋아요. 어. 와, 촉감이 너무 좋습니다. 와 신기하다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천연이잖아요 그냥 자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몸에 해로운 것도 없고 하니까 뭐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거 어린아이들이 이런거 만지고 놀면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 여기 여기 손 끝에 이렇게 보시면 묻어있는데 있잖아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와그 모래 있죠 엄청 얇은 모래 뭐 어, 그런 걸 모아 놓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뭉쳐 놓은 것 같아요 엄청 고운 모래를 만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그 고운 모래보다 이게 더 고와요 응. 와 신기하네요 느낌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꿀벌 관찰과 화분을 한번 채취해 봤는데요 정말 이 화분 매력적으로 진짜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어... 이뭐 묘한 꽃 향기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? 어그 정도로 되게 부드러운 향기가 납니다. 와 신기합니다. 보통 액체괴물보다 요런 거 만지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. 되게 부드럽네요. 오 어, 진짜 신기합니다, 여러분들. 와 재밌다. <웃음> 이거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통째로 이렇게 꾹꾹 한번 눌러서 한번 해볼까요? 어, 이렇게 재밌는데요? 보죠이 꾹꾹 누르니까 마치 그 옛날에 그 모래 있죠 모래 모래를 갖고 노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 이 굉장히 좋습니다. 어, 여러분들하고 오늘 신기한 꿀벌들을 어, 관찰갖고 화분도 이렇게 만져봤는데요참 어, 신기한 저도 오늘 참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어,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. 손에 <웃음> 이만큼 묻었어요.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. 어, 여러분들, 안녕!